10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예아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만땅히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그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현주할지어다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일은 다 증실하시도다. 그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견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묻어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와를 두려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해서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어,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로이일이로다요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억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버부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그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금인들을 구버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으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버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드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을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 구원하는데 군만을 많 떼며 군대가 많아도 어많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심을 하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이로다. 요하여 우리가 죽기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아멘. 233장 찬송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곳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르르를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일 다니리 거기 거룩한 곳이래 그 검은 구름 없으니 날과 같이 맑고 밝음 오룩한길 다니리 226장 찬양 저 건너편 강원 두개 <웃음> 아름다운 나무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웃음> 가겠네 저왕금문 들어가서 <웃음>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를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릉편 네.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너으로 잠시 후에 전우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 있겠네. 주 예수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강높변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한 감정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실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강건날병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찬송가 222장 아즐거운노리를밝고 싶은 을 듣고 싶거 마음을 듣고 거은 마음을 듣거 싶은 마음을 듣고 싶은 마음을 듣고 싶은 고 즐거운 집에서 고집에운거기서 거기서 거거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학성한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송으로 밤낮으로 즐기네 천국에서 천국에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 집에서 주님 집에서 주님 성전에서 찬양으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천국에서, 천국에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버지에서, 아버지 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찬송각 221장 나가는 복지 귀한 성에 나가는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그 중에 다시 방황할일 전혀 없으니 거저 그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리 살겠네 나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저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신의가에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생명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가에 살겠네. 내 죽인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신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양생명양 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영원히 살겠네 나 영원히 살겠네 저생명신의 가에 살겠네오백사장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장장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하늘, 영광, 밝금이 어둠 건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을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아 주 속에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빛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곧너 의지하여 상상이 이 길이로다 내가, 내가 정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543장 찬송가저 높은 곳을 변하여 높은 저 높은 곳을,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내 뜻과 정성 모두 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내주연내발 붙으사 그곳에서 깨어넣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으사 그곳에서 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지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으사 그곳에서 계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올 저 높은 곳에 오듯서 영원한 복낭 누리며 즐거운 저녁 부르리 내 주여 내발붙으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는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부터 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발부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눈치옵니다. 의심의 안개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어옵니다 내 주여 네발부트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들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네발부트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발붙으서 그곳에서 깨어서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중에 나아가 Some e will l e v e 고난 나의 몸고도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바다스러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웃음> 세상이 아무리 어, 많이 어, 오래 사는 것 같아도 너와 어, 홍수 이후의 인생의 삶은 참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길면 150 그다음에 120살 이제는 영양제도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고 생명연장의 꿈이 많아서 오래 살수 있을 것 같으나 그 인생이 길면 100세고 성경 말씀에서 어 인생이 길면 80세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또 어떤 성경에서 보면 어 120살이 못되어 주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어 아주 10분의 1정도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 우리의 삶으로서 음 기쁘고 즐거운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정화가 되는 게 느껴집니다. 어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서 세상 짐을 내려놓고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짐이죠.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천국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열린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 빛난 면류관을 예수님께 받아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가 후에 주의 품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운 깊어 고난 나의 몸쉴곳 몸 없어도 복된, 복된 날이 밝아오리. 날이 밝아오리. 지금 한, 현재는 많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음, 희망을 가지고 음, 계속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절 한숨 가지고 죽음없는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내가 그리던 주를 빼울때 나의,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지를 내려놓고 빛난 연료감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 521장 어 민족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목소리> 결단할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 영의 가리라 세시대는 새 새의물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바라 진리 사는 자는 전진하리언제나 아기비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디 제가 눈이 잘안 보여서 가사를 많이 틀립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어 지금이 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 크리스천에게는 그런 삶의 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어 저희가 이곳 강원도까지 와서 살고 있으면서. 어 낯선 곳에서 음, 이런 코비드 때문에 우한폐렴이라고 부르죠 우한폐렴 음, 때문에 우리가 거의 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만 살고 있는데 음,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그질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세몽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호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 날까지 쓰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과그 앞길에 어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함께 계셔 항상, 항상 지켜주시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했죠 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지금 악기 비록 성하여도 진리는 더 강화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다하는 것처럼 악이 비록 강해지면 강화, 성행하면 진리는 더욱 강하게 빛을 내는 법이죠. 지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고 성당은 그런 제재 없이 미사를 잘 드리고 있지만 교회는 많이 제재를 당하고 있지만 음, 각자 성도들이 집안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테스트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하나 보시는 것 아닐까요? 더 힘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1장 네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네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없듯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후주. 전에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를 말, 내구주 예수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음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따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련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10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들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유아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이여세요. 내가 의뢰는 의뢰하는, 의뢰하는 하나님니,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성약 분의 얼마에 이르서와 십년 전염병에서 번실 거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으로덮으시리니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는 죄앙을 두려워하지 않냐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이죄앙이 내게 가까이 퍼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부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야는 나의 편한 뜻이라 하고 지존자은지존자을 너의 것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한 즉 그가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고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12절 말씀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구레붙이 지 않게 하시, 하리로다. 이 말씀은 그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천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12절 91편 12절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음, 시0편 91편 말씀을 읽으면 참 많이 은혜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91편처럼 우리를 부드러워주시고 지켜주시길 믿습니다. 네. 천명이 내네 왼쪽에서 만명이 노동적에서 엿대지나이 네.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 함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말씀처럼 끝까지 잘 이기고 성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